오늘 아침도 주민의 헌법과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6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원래 있었던 기구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4.19 혁명 있고 나서 수립됐던 정부에서 헌법의 명시가 한번 됐었는데 헌재가 꾸려지기 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체 구성되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뒤에 쭉 없다가 1987년에 개헌되면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하고 탄핵 심판하고 정당의 해산 여부 심판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상호간 등의 권한쟁의가 되때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은 국민들이 어내 기본권이 국가의 행정작용 등에 의해서 침해됐어, 법소을 제기합니다. 제가 제기했던 헌법소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사살수. 살수차가 집회 시위에 동원돼 가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직사살수를 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박남계 어르신 같은 경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직사살수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위가 위헌적이다확인 해달라고 라 소원을 제기했고 위헌 판결을 받았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부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 아닙니다 그냥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어디서 한다? 인사청문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 아니에요 그냥 법사위에서 재판관 중에 이제 헌법 재판 소장을 뽑게 되는데요. 그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서 헌법 재판관을 먼저 만들고 그 사람 중에 헌법 재판 소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재판 소장 하면서 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는 식으로 문제가 어, 풀리죠. 음. 그 다음 113조 보면 은 법률이 위헌이다, 탄핵된다, 정당이 해산되어야 된다 헌법 소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행위는 위헌적인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재판관들이 임기가 그만 차가지고 막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어, 재판관 숫자가 점점 줄어드네 이러다가 6인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6인 이상이 결정을 해야만 탄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했던 게헌법재판소 보고 결정을 서둘러 달라왜 자꾸 이제 임기 만료로한 구씩 한번씩 그만두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돼서 국회에서 세게 요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환자 끝났습니다 자주민행안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고요